이번 미디어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아시는 올드맥 다날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요, 자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보세요 왼손은 까만 건반 미 o c 중간에 있는 까만 건반. on, c e e on, o o e e o 이렇게 가요 어, 근데 선생님 손을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선생님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자리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노트를 쫙 보세요 음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오른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노시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해요 어디까지가 몇 번을 치는지 자, 첫 번째는요, 오른손으로 쳤다, 왼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손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계산 잘 하셔야 해요. 아셨죠? 눈 크게 뜨고요. 자, find hand position.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two, two, two, three, two, two, three, two count, 오른손! 다시 3, 2, e 3, 2, 3, 2, h r e e 1, 2, 3, 4 아, 여기까지 지금 보면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줄만 알면 두 번째 줄은 repeat, 반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자 보면요 까만 건반 3개 첫번째 노스에서 오른손으로 2, 2, 1 2카운트 이러구요 똑같은 노드인데요 올라가서 치셔야 해요 그 다음 3블랙키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치고 나서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1, 2, 그 다음 또 올라가셔야 해요 까만 건반 3개 3블랙키즈 그리고 여기서는 one. 2, 3, 4. 4번 치셔야 해요. 그리고 한번은 2번은 2번은 2 2번은 2래서 2번은 2번번은 2번은 2번은 2번은 2번은 은거번 빨리 번은셔야 해요. 자, 그럼 오른손 다시 한번갑니번 1, 2 3, 은2 올라가세요. 원, 투, 또 올라가세요. 쓰리, 또 올라가세요. 투, 쓰리, 포. 그리고 빨리 내려오셔야 해요. 어디로요? 아까 쳤던 곳으로. 왼손은 투 블랙키, 오른손은 투리 블랙키로. 빨리 오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터칩니다. Four.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신나요. 재밌어요. 근데 조금 헷갈려요.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빨리 갑니다.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four. One, two, 선생님하고 똑같이 얼른 들려 와서 박자 맞춰서 칠수 있어요? 그렇게 들 때까지 연습하셔야 해요. 노래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막 빨리 치고, 맞으면 안 돼요 이 v e 똑같아야 해요 박자가 그래서 박자기를 놓고 연습을 하셔야 해요 이 곡은 144, 144에서 1 4 4 연습 한번 해보세요 빰빰빰빰빰빰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은 재밌으니까 매일 일곱 번씩 연습하세요 꼭 박자기 놓고 연습하셔야 해요 처음은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점점 빨리 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비디오로 넘어오세요.